안녕하세요. 펫도예요. 이번 영상은 봄옷 6가지 룩을 준비해봤어요. 3가지 옷 빼고는 다 We Need You라는 쇼핑몰에서 옷을 제공받았고요. We Need You는 제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인데 이번에 봄옷 예쁜 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받아서 촬영하게 됐어요. 여섯 가지 룩은 모두 다제 스타일로 착장을 했고요. 중간중간에 ASMR이 들어가가지고, 이어폰 끼고 시청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어폰. A. S. M. R. 그 다음,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룩은, 화사한 흰 셔츠와 자켓, 그리고 연청을 같이 매치했어요. 셔츠는 여기 앞에 커다란 포켓이 두개 들어가 있어 가지고 페미닌한 느낌보다는 매니시한 느낌이 많이 드는 셔츠예요 적당한 오버사이즈라서 부담없이 입기에 딱 좋고요 두께감은 얇아서 초여름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재는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셔츠 원단이에 스판도 들어가 있어요 으하 음. 호이 <목소리> 셔츠 구겨지는 소리 블레이저는 제가 직접 구매한 거고요 이거는 단추가 반대 방향이라서 남자 옷인 거 같아요 사이즈는 미디움 라지 나온데제 거는 라지예요 혹시나 날씬한 남자친구가 계신다면 커플룩으로 입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완전 흰색인 줄 알았는데 정말 약간 초록색이 섞인 흰색이에요 디자인은 딱 심플한 정석 블레이저고요 안주머니도 있는데 이런 주머니 있는 건 되게 실용적인것 같아요 여기에는 여유분 단추도 들어가 있어요 포에 끝단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켓 끓는 소리 바지는 베이직하고 심플한데 실루엣이 약간 특이해요 항아리 바지 같은 느낌? 통이 넓기는 한데 아래로 갈수록 좁아져요 두께는 얇은 편이고 촉감은 거칠거칠해서 린넨 같은 그런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전이 바지 색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진짜 작은 단점이 있다면 스판이 조금밖에 없어서 약간 불편해요 키가 작아서 접어 입어야 하는 운명 호이호이 청바지 꾸기는 소리 두 번째 룩은 방금 전에 입은 바지에 상의만 바꿔서 입어놨어요 탕콤 빨라 탕콤 빨라 탕콤 빨라 탕콤 이 사람 왜 이러지? 발짝이! 노랑노랑한 게딱 봄이다 느낌이 강한 블라우스예요 소재가 엄청 얇아서 약간 비치기도 하는데 완전 시원해요 퍼프 소매로 되어있고요 카라는 일반 셔츠랑은 좀 다르게 생겼어요 큼직큼직하면서 금직, 늘어진 느낌이 들어요 셔츠 비비는 소리 세 번째 룩도 방금 전에 입은 바지에다가 상의만 바꿔서 입어줬어요 아래는 연청, 위에는 진청을 입어줘서 청청 패션을 완성해줬어요 패션은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자신감 없으면 입지 말라는 말인가요? 자신감 없으면 이 패션 소화하기 힘들어요 네, 그렇군요 청소치가 딱딱하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고 야들야들해가지고 되게 편안해요 포근한 느낌? 사이즈도 크게 나왔고요 전체적인 기장은 엉덩이를 덮는 기장이에요 참참참참 패션 청셔츠 펄럭이는 소리 네 번째 룩은 핀턱이 들어간 팬츠에 코팅진 자켓 그리고 브라탑을 같이 매치해 줬어요 이 코팅진 자켓은 위니드 유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아이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켓이 미니미하면서 귀엽지만 시크한 느낌도 들어가 있어요 코팅이 아주 매끈하게 잘돼 있어 가지고 바삭바삭거려요 소매 끝은 이렇게 한번 접어서 입으면 예뻐요 징진 바스락거리는 소리 이 팬츠는 되게 큼직큼직하고요 핀턱이 들어가 있어서 허리가 가늘어 보이는 효과를 받을 수 있어요 소재는 스판이 들어가지 않은 면 백인 것 같고요 조금 들어갔나? 그래서 원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빳빳해요 면바지 긁는 소리 다섯 번째 룩은 더블 단추 블라우스와 아이보리 슬랙스를 같이 매치해봤어요 이 블라우스는 페미닌하면서 시크한 느낌이 강해요 어깨에는 패드가 크게 들어가 있고요 카라는 없어요 소매는 퍼프로 되어 있고요. 단추는 더블 단추로 되어 있어요. 사이즈는 정말 넉넉하게 나왔어요. 소재는 폴리 백인 것 같아요. 더블 블라우스 바스락거리는 소리. 슬랙스는 적당히 여유 있는 일자 핏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 다림산라인을 다려서 입으면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수 있어요 소재는 폴리 원단에 스판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편안해요 슬랙스 튕기는 소리 마지막 룩은 롱 블레이저의 탑 그리고 버거 팬츠를 같이 매치해줬어요 이거는 오버사이즈 블레이저의 기장만 밑으로 쭉 늘린 느낌이에요 뭔가 드라큘라 같기도 하고 근데 너무 유니크해서 자꾸 눈길이 끌리는 그런 블레이저예요 단추는 3개가 들어가 있고요 어? 이거도 단추 반대인 것 같은데? 아닌가? 어? 이거 단추가 반대예요 뒤에 트임도 들어가 있어요 소매는 이렇게 생겼어요. 블레이저 안단 비비는 소리 조거 팬츠는 쭈리로 되는 원단이에요. 이거는 세탁 잘못하면 길이가 많이 줄어들 수도 있어가지고 세탁기 돌릴 때꼭 찬물로 해주고 건조기는 웬만하면 안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소개하고 싶은 조거팬츠가 한개더 있는데 친구가 세탁하는 과정에서 너무 작아져 버려가지고 못 입었어요 앞에는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밴딩은 너무 짱짱하지도 않고 잘 늘어나서 숨쉬기 편하네요 조거팬츠 밴딩 소리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